자 이번 영상은 about 을 한번 볼게요 about 제가 계속 강조 드리지만 대하여 뭐 이런 한국말을 떠올리면 은 오히려 about 을 이해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떠올리지 말고 영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about 하면 어떤 모양 어떤 그림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먼저 그림을 보여 드리고 키워드를 찝어 어 드릴게요 자 about 하면요 뒤에 나오는 단어를 미리 확장시키려고 쓰는 전치사예요. about 하면 키워드는 확장이에요. 즉 뒤에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를 미리 뭔가 크게 확장시켜서 다양한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문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say Sean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Sean이라고 말해요. 즉 A라는 사람이 say Sean 그러면 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답을 하는 B라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답하면 돼요. Sean 하면 돼요. 이게 say Sean이에요. 즉 Sean을 그냥 말한 거예요. 요 그림에 있는 Sean을 그냥 말한 거고요. 자 이번엔 about을 붙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say about Sean 그러면 Sean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Sean이라는 단어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말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Sean is a coach at b o g l i s h He is nice but too serious and blah blah blah 이런 식으로 Sean이라는 사람은 뭐, b o g l i s h 코치인데요. 되게 사람 좋고 좀 진지해요. 이런 식으로 막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쓰는 그 대답을 불러오는 게 바로 Say about Sean이 되겠죠. 확장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About 하면 뭐라 그랬죠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확장하는 거고요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주변을 지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확장한 그림을 다쓸 수도 있는 거예요자 먼저 이 주변을 지칭하는 걸 개념을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림으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20 years old 자 그러면 20살 이죠 20살은 분명히 그 나이에 그 범위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앞에 about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2 0살이란 나이가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더 말하는 거예요. 즉2 0살 언저리에 다시 말하면 2 0살보다좀 어려도 괜찮은 거고 2 0살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about의 본질적인 의미는 약간 확장한 그 확장된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언저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예문으로 좀 바꿔보면 she s about 20 years old. 그러면 그 여자분은 20살 언저리인 것 같아요. 뭐 19살일 수도 있고, 21살일 수도 있고, 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about은 주변을 전부 다 지칭할 때도 있고요. 이 전부 다의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해주고 싶으면 앞에 all을 붙이면 돼요. all about. 자, 요것도 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I'm interested in all about you 그러면요 나는 관심 있어 모든 것에 너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m interested in all about you 이렇게요 자 이게 꼭그 심리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것 까지도 쓸수 있어요 또하우스 하면요 이게 집이라고 가정하면 The fence about the house. 해가지고요. 진짜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fence.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이리저리. 뭐 요런 의미로도 쓸수 있고요. 꼭 전치사가 아니더라도 is anyone about. 요거 이제 부사라는 다른 개념인데, 그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따라오는 단어가 없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누가 있나요? 어느 누구든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Is anyone about?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리고 예문을좀더 보면 보글리시 is about to be famed 자 요것도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보글리시 is 보글리시는요 about 하면 어디 근처에 있어요. 뭐 어디 근처 이렇게 그러니까 확장된 어디 근처에 있어요. 그게 어디 근처냐면 to be famed이에요. 즉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 근처에 있어요 자, 좀 의역하면 이제 어, 보글리시는 곧 유명해 질것 같아요 뭐 요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요 똑같은 문장 구조로 다른 예문을 좀더 보면서 연습을 해 볼게요 I'm about to leave 그러면 요 나는 leave 떠나려고 하는 근처에 있으면 나 이제 떠나려 고 그래 나갈 거야 이런 개념이고요 만약 이걸 좀 과거로 하면 I was about to call you back 자 call back 하면 어, 전화를,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 보답, 보답? 보답이 아니라 다시 이제 거는 걸 콜백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좋을까요? 뭐 비슷한 게 갑자기 생각은 안 나네요. 아무튼, I was about to call you back. 하면요. 어, 떤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전화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내가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자, I was about to call you back. 약간 선의의 거짓말로도 많이 쓰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was about to call you back. 자, 이렇게 과거로도 쓰면요,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을 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를 부정문으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한번 볼, 읽어볼게요. 우선, he is not about to give up. 그러면요, 어, 뭘까요? 그 친구는 to give up 하는 근처에도 없어 해요즉 이거는 그 친구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아니면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랑 거리가 멀어 요런 의미가 되겠죠 요 부정문으로 했을 때도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변이 아니라 전반적인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a n article on ai 그러면요 여기서도 AI, 인공지능에 관,에 대한 기사, 뭐, 글, 논문이 될 수도 있고요. 밑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와에 대한 글이 되는데, 요두 차이는 뭐냐면, 위는, 오는요, 밀접하게 붙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을 뜨는, 띄는, 전문성을 띄는 거에 대한 대하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about은 그거보다는 조금 어떤 전반적인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거랑 또 비교해 볼게요 4랑 한번 비교해 보면요 He jokingly talked for April Fool's Day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 장난스럽게 장난으로 말한 거였어 하고요 그 가치를 f 기억나시죠 그 가치가 전부 누가 가져가냐면 만우절 네, 사오, April Fool's Day 만우절로 다 갔어 기 때문에 그걸 이걸 적당하게 우리말로 바꾸면 뭐 만우절이라서 거짓말 한 거야 만우절 때문에 뭐 장난스럽게 말한 거야 뭐 아니면 뭐 만우절을 기념해서 장난스럽게 말한 거야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칭을 해요 근데 about은 주변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정확성은 떨어지는데 그 주변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he seriously talked about April f o o l s day 그러면 걔는 정말 진지하게 말한 거였어 만우절에 대해서 뭐 만우절을 뭐 계속 뭐 지켜 가야 되냐, 뭐 필요 없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 했나 봐요. 요럴 때 이제 talked about을 쓰면 되고요. 결국 about은 핵심은 확장이에요. 네, 뒤에 나오는 about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단어에 단어를 가지고 뭔가 확장하는 느낌을 가지면 전부 다 우리가 이걸 응용해서 쓸수 있고요. 실제로 다른 예문들도 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아, 전부 다 이해가 되네? 라는 그 기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다음 예문엔, 다음 영상은 of랑 비교하면서 about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 뭐, 보글리시나, 어, 영어조리법 책을 공부하시는 독자분들이 좀더 공부를 쉽게 하도록 좀 거기에 도움을 주는 영상을 찍, 찍고 있는 건데, 이게 열심히 이렇게 찍고는 있지만 그 공부할 영그 영상으로는 터무니없이 아직 부족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하니까 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션 커치랑 저랑 좀 새로운 또 영상물을 기획했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좀더 재미있게 공부도 할수 있고 또 아직 컨텐츠는 이제 막상 나오면 알려드릴 텐데 어, 뭔가 꿈을 이루는 거를 보실 수 있는 직접 그 직접 보시는 그 기회를 드리는 여,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어 아무튼 그 희망을 같이 이루는 계속해서 같이 이루는 그런 어 역사들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